대박! 우와. 오 뭔가 실제 안 같고 그래픽 같은 느낌이. Arizona 음. garden s t o p c c o in the heat. Let me take you dancing. 보이시죠? Let me get you on your feet. Arizona Gardens, 그, 그, my little cactus flower, let the days l i p away in the golden hour. We've got nothing but time to o m a the way back to and a sweet cold drink in the heat. Oh, I'll be... 안녕하세요 이킷입니다 자 오늘 두달만에 영남을 패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천황제에 가려고 왔고요 트레이드 네. 네. 네. 네. 네. 타고 글머리 지점에서 지금 출발한 지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고 벌써 지금 템물상가 보이거든요 별로 얼마 안 걸은 것 같은데 템물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늦어가지고 시럽거리는 소리 들리는데 뭐지? 내 뜻인가? 제금백패킹한 2주 만에 왔거든요 요즘 다시 날이 풀려가지고 그냥 집 근교로 가까운 데를 찾았는데 역시나 영남 알프스로 왔네요. 지금 출발한 지한 30분 조금 넘은 것 같고, 이제 천황산은 1.4km만 가면 정상 도착입니다. 겨울이라 가지고 주말이어도 사람이 별로 없을 듯한데 지금 바로 정면에서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눈이 너무 부셔요. 사람들이 여기 오소리가 많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제말 멧돼지만 아니기를 천왕제 데크에서 성공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성공할 수 있기를 날 많이 풀렸어요 이제 지금 옷도 되게 얇게 입고 왔는데 장갑도 안 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풀렸거든요 나 혼자 밖에 있는 건 아니겠지 엄청 조용한데요 지금 이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보이는 전황산 정상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정상에다 왔고요 아우 늘무셔 100여미터만 가면 정상입니다 음, 바로 코앞이죠 오늘 풍속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일부러 그거 보고 왔고요 미세먼지도 원래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거의 거쳤고 보이시죠? 저기 멀리 능선들 저 멀리까지 다 보이거든요 원래 시내까지 다 보입니다 너무 멋있죠? 정상 전망대는 사람이 없네요 올해 6월에서 묵었던 곳 진짜 여기는 일출찐명당입니다전왕제에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지금 한 텐트 한 세 4동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황제로 내려가볼게요 어, 내려가는 길이 멀다 저기 앞에 보이는 바위 위에서 사진 찍으면 정말 멋있게 나와요 대신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찍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조금 졸리긴 한데 그래도 크게 무서워하는 편이 아니어서 괜찮은데, 오히려 사람 한명 있는 게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계시니까 내일은 화산을 케이블카 쪽으로 원점 회기하지 않고 한 번도 안 가본 제약산 저기 천왕지 뒤로 보이는 산이 제약산이거든요 그래서 제약산으로 해서 풍룡폭포, 층층폭포, 어, 그 김경터 있는 쪽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표충사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올라오셨습니까? 에? 어디로 올라오셨어요? 아 케이블카 타고 네 식구? 네 식구 시 식구 타고 다쳤어요 짜장맛인데 왜 짜장맛이 안 나지? 아 이제 저녁 <웃음> 다 먹고 간식까지 다 먹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맥주를 안 들고 와가지고 음. 아쉽네요 물밖에 없어요 이제 스프 두 개랑 별 보려고 밖에 나갔었는데 저리 장난 아닙니다 앉아보도록 할게요 일제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출 보려고 눈 떴는데 안개가 좀 껴있어서 그리고 지옥이 천왕대 자체가 제약산 올라가는 길인데 막혀서 해가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철수하고 제약산 쪽으로 올라가. 랑다게 바람이 좀 많이 불요 아침 안 먹고 절수 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제약산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할 거예요 방향 표시가 잘 되어있어가지고 헷갈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마 이타이길로 가야되는건가? 아찔하다 우리 산에 길로 왔어요. 이 길이 맞나? 이제 200m만 가면 다 왔어요. 제악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제약산 정상입니다. Okay. <laughs> 이막길 위험해서 도저히 카메라를 못 들고 가겠어서 고프로를 몸에 장착했습니다 오늘 가시거리가 너무 안 좋아서 풍경을 제대로 못볼것 같아요 연제약산 정상에서 표충사까지는5 2 k m 정도 되고요 일단 아, 도사리 분교까지는 지금 1.56km 정도 가면 도착한다고 하니 일단 분교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그 계단이 보이네요. 어, 여기 우측으로도 천왕제로갈수 있는 길이 있네요. 뭐 어, 1.3km만 가면 된다고? 어. 길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셀카모드로 가겠습니다 고무바닥으로 설치해서 엄청 안전하네요 와 드디어 계단이 끝이군요. 아 여기는 대학선 올라가는 계단이 정말 지루할 것 같은 그런 길이에요. 이제 좀 편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배초사 아, 4.3km 더 가야 돼요. <웃음> 계단을 거의 반로 내려온 것 같은데. 제가 내려온 길은 진부람 가는 방향 쪽이고요. 4 5평. 보이는 쪽이 제약산 정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가던 길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케이블카 어. 케이블카 여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쭉 천황산까지 왔다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다보면 여기가 천황제거든요. 여기에서 요렇게 지나와서 제약산 찍고 다시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여기 고사리 분교터에서 층층 폭포 쪽으로 갈 거고요. 여기 청층폭포 찍고 흑룡폭포 찍고 여기 쭉 가서 표충사까지가 제가 마지막 도착지입니다. 와 계곡이 다 얼었어요. 멀었어. 완전 깜깜어멀어 아까 나무 계단을 한참 내렸는데 또 내려가야 돼요. 또 우와, 저기 밑에 폭포가 보입니다. 대박! <웃음>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대박! 와, 여기 전망 테크도 되게 잘 해놨다. 아, 얼른 가서 사진 찍어야 되겠어요. 우와. 오,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오, 뭔가 실제 안 갖고 그래픽 같은 느낌이에요 우와 칭칭폭포 하단부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 여기는 더 두껍게 얼었어요 단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웃음> 뭐, 먹다 뭐 떠나면... <웃음> 남면다 먹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있어. 내려오는 길에 너무 더워가지고 모자도 벗고 레그워머도 다 벗어 던졌어요 오늘 왜이래 덥죠? 아저물 당장이라도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요 물도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드디어 표충사에 거의 다 왔습니다 빨리 내렸네 우리 남맨데 아까 성룡폭포에서 만났는데 엄청 빨리 내렸네요 절 보니까 안심이 됩니다 되게 유명한 썰인데 이름만 들어보고 한 번도 와본적이없어요 엄청 오래되고 있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진짜 찐맛집입니다. 아, 배고파 미칠 것 같아요.